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강은 미리 캠퍼스 작업창의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는 강의입니다. 자, 내 계정 공간에 들어와서 미리 만들기를, 디자인 만들기 누르면 자, 뭐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일단 임의로 아무거나 누르게, 아무거나 그냥 눌러볼게요. 자, 프리덴테이션 PPT를 만들겠다라는 개념이죠. 자, 마우스를 살짝 대면 크기도 나옵니다. 1920에 1080짜리 16대 9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이런 비율이 하나 있겠죠. 자 일단 프리젠테이션 을할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설명을 위해서 얘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탭이 하나 더 생기면서 화면이 16대 9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이건 흰 창이 하나 나오고 있고요 제가 모니터를 지금 노트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좁아요 화면이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는데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화면에 딱 맞게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니터, 와이드를 쓰느냐 뭐 이런,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등장을 하고요. 자 위에 보면 여기 메인 메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메뉴바가 이렇게 쭉 있어요. 자그 메뉴바에 제일 앞에 보면 집 모양 아이콘이 있죠. 이집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닫히면서 다시 내 워크스페이스로 돌아옵니다. 내 작업 공간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든지 말든지 그 상관없어요. 그냥 돌아와 버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내가 또 이렇게 가야 돼. 어, 이때까지 했던 게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장을 안 했다면. 자 다시 여기서 얘가 또 열렸죠. 처음에 있는 거는 무시하고. 자 워크스페이스는 닫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탭으로 다시 뜨니까. 자 여기까지 화면에 등장을 했어요. 자요게 워크스페이스로 돌아가는 기능이었습니다. 자 파일 기능을 누르면 제목을 입력하세요. 자, 여기도 제목을 입력하세요라고 있죠? 자, 제목을 입력하세요. 자,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다 했을 때 다른 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건데, 이 이름은 좀 정교하게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얘가 16대 9 비율을 가지고 있는 프리젠테이션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학회, 발표, 자료, 뭐, 언더바 하고 미리 캔버스 사용법.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이름이 저장이 돼요. 그럼 내 드라이브에 바로 아무 짓도 안했는데 저장이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저장 완료라고 떴죠. 자, 여기에 디스캠 모양으로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이걸 누르면 강제로 저장이 되고요. 내가 뭐라도 여기서 바뀌겠다. 뭐 파일명이라도 이렇게 바꿨다. 예를 들면 자, 완결 최종. 자, 이렇게 뭔가 바뀌었죠. 엔터만 쳐도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저장 완료가 됩니다. 아무 짓도 안해도. 자 그러면 이 파일이 실제로 있는지 봅시다. 자내 작업 저장 공간으로 가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게 하나 있죠 그러면 얘를 뭔가 이어서 하고 싶다 클릭만 하시면 다시 또 열리는 구조로 돼 있어요 탭으로 또 열렸죠 워크스페이스는 새 디자인 만들기 새창 새로 시작하기 라는 기능도 있고 기존에 했던 거를 열어서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수정을 할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합니다 뭐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자뭐 컨트롤 n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컨트롤 n 누르면 새 창이 열리지만 여기서는 브라우저가 새 창이 열립니다 자 그런 단축키는 지원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학회 발표 자료 뭐 이렇게 ppt를 하나 만들겠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아까 전에는 새 디자인 만들기가 내 계정에는 여기 있었잖아요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여기 있었는데 여기는 또안 보이죠 저장하는 것밖에안 보이거든요 다운로드 그러면 파일 메뉴에 가면 새 디자인 만들기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 어떤 사이즈로 만들래 어떤 용도로 만들래 물어보는 창이 또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실 수도 있고요 사본 만들기를 누르면 내가 지금 작업을 다해 놓은 걸 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요 쓸데없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최종 뒤에 복사본 뭐 이렇게 또 붙어 있을 거예요자 이걸로 결과물을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것도 내 계정에 가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자, 필요 없으니까 버리겠습니다 점 3개 눌러서 여기서 삭제 휴지통으로이동 자, 제가 메뉴에서 굳이 누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여기서도 여기 점 3개를 누르면 사본 만들기 있거든요 그럼 사본이 또 만들어져요 어. 사본 만들기는 가끔 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요런 샘플 하나 만들어 놓고 아 이거 글자만 좀 바꿔볼까? 색깔만 좀 바꿔볼까? 해서 하나를 더 이제 비교하는 A, B 테스트라는 용도로 하나 더 만들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유용하게 쓰는 기능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 저장하기는 여기서 굳이 안 눌러도 자동 저장이 매번 됩니다. 누르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 디스크, 디스켓 크디스 모양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인쇄물 제작하기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 처음에 열었던 이 파일 자체가 인쇄용이었다면 여기에 인쇄하기 버튼이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작업 내역을 누르시면 과거의 어떤 내역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지금 그냥 새로 연거 말고요.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파일이 작업을 제가 했겠죠. 책에 샘플로 썼던 겁니다. 파일 메뉴에 가서 작업 내역에 들어가면 최종 버전까지만 이렇게 나오네요. 어, 클릭을 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이거 제가 복사본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복사본이 아니었고 작업본이 만약에 있었다. 이건 복사본이 아니에요. 작업본이에요. 자, 이 작업본으로 파일 메뉴 들어가서 작업 내역을 들어갔다. 그럼 이렇게 과거 내용들이 나오죠. 가장 최근, 그 다음에 좀 6월 25일 거, 뭐, 이렇게 옛날. 중간중간에 자동 저장이 계속 됐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시작을 해서,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결과물은 요렇게 됐다. 그래서 사본이 아닌 경우에, 원본인 경우에는 뭐 최근 버전과 비교하기 이런 기능도 있어요 옛날에 출발은 이렇게 했다 근데 지금 최종은 요거다 뭐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 기능을 누르면 다시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음, 이런 작업내역도 지원을 하지만 방금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드렸듯이 복사본을 만든 경우에는 작업내역이 남아있지 않다 그것만 알면 될것 같아요 자 슬라이드쇼 이 슬라이드쇼는 PPT를 만들면 여러 페이지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작업창에 새 페이지 추가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도 추가라는 버튼이 있고요 작업을 한번한 한 적이 있으면 그대로 복제하는 기능도 있어요 자 이렇게 페이지를 계속 계속 계속 늘려 나가면 인쇄물은 한 페이지로 끝나는 거지만 PPT 같은 거는 여러 페이지로 만약에 만들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했던 걸한번 열어서 보여 드릴게요 제 강의 자료 같은 걸다 저는 미리 캔버스에서 PPT 안 쓰고 미리 캔버스에서 다 만드는데 만약에 제가 뭐 이런거를 그러면 보통은 얘를 제가 강의할 때 어, ppt 자료로 저장을 해서 한 장씩 넘기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미리 캔버스에는 이런게 돼요. 파일 메뉴에 가서 슬라이드 쇼를 탁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거든요. 그래서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하면 이렇게 슬라이드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페이지가 이렇게 길게 길게 길게 붙어있어요 마치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페이지 작업하듯이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 쇼까지 설명드렸고요 뭐 도움말은 그냥 이렇게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매뉴얼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뭐 이렇게 저작권 안내 여기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바로 해당 페이지에 그냥 넘어가는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친절하게 만들어 놨죠 자 요게 메뉴 그 다음에 설정 여기가 좀 중요한데 설정은 요거 설명이 잘안돼 있는 그 강의나 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설정 부분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설정에 가시면 일단 다크 모드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아까 어디도 있었죠 워크스페이스에서 서서 설정에 들어가면 환경 설정에 라이트냐 다크냐 결정할 수 있었죠 자 여기서도 설정에 가면 다크냐 아니냐 결정할 수있고요자그 다음에 레이어라고 되어있는 부분인데 얘를 누르면 내가 작업하고 있는 거에 계층이 쭉 보이게끔 되어있습니다 자 지금 뭐 바로 알 수는 없으니까 여기 템플릿 중에서 제가 하나를 불러와 볼게요 템플릿 프레젠테이션 여러개 보이는데 그냥 여기 멋진 차가 하나 있네요 자 얘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뭐가 불러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레이어라고 보이죠 자 가장 밑에는 까만판 그 위에 동영상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그래픽이 놓여 있고 글자가 위에 놓여 있고 그런 차일러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글자는 위에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차가 지금 제일 위에 얹어져 있는 구조 거든요 그래서 밑에 층부터 위에 층까지 쭉 순서대로 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디자인 작업할 때꽤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니까 단축키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늘 켜놓고 작업하면 작업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Ctrl-Shift-Y를 누르면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습니다. 자, 눈금자 보기. 눈금자 보기는 위에 있는 이줄 있죠? 이걸 보는 건데, 요 기준을 인쇄물 용으로 꺼냈으면 요 기준이 이제 밀리 단위로 뜨고요. 내가 얘를 웹용으로 꺼냈다 하면 픽셀 단위로 뜨게 됩니다. 지금은 픽셀 단위로 떴어요. PPT니까. PPT는 웹용은 아니지만, 출력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것도 아니거든요 자 눈금자 보기 켰다 꼈다 할수 있어요 자 여기 세로 눈금자 가로 눈금자가 나오고요 자그 다음에 가이드 선도 있습니다 자 가이드 선이라고 돼 있는 거 누르시면 가이드 선 있죠 방금 보셨나요 여기 보시면 가이드 선 보기 가이드 선은 내가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이드 선이 만지면 또 움직여 지거든요 그걸 잠글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이드선 추가가 있는데 가로 가이드선 추가하면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얘를 잡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마우스를 딱 대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내가 기준을 이렇게 잡겠다 하는 방법도 있고 이 가이드선을 이렇게 매번 메뉴에 들어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줄자 위에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가이드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전부 다 왼쪽 정렬할 때 기준을 얘를 삼겠다 뭐 이런 거만들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가이드선이 더 이상 필요 없다 하실 때는 가이드선 초기화 누르면 싹다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에디터 환경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스냅 가이드 그 다음 편집 영역만 보기 요소 사이즈 입력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 뭐냐 하면 스냅 가이드다 이렇게 만약에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이드에 스냅하는 기능이에요 얘가 딱 달라붙으면 보라색으로 뭐가 살짝 보일 때 있죠 요게 들러붙는다는 기능이거든요 요런 것들을 쓸래 말래 결정하는게 요 스냅 가이드예요 근데 켜 놓는게 편하니까 켜 놓으셔야 됩니다 편집 영역만 보기 얘는 16대9 지금 1 9 2 0에1 0 8 0 짜리의 요 창을 하나 꺼내고 작업하고 있잖아요 근데 디자인을 하다보면 배경이라든지 어떤 요소들을 화면 바깥으로 요렇게 놔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게 깔끔하죠 결과물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 안해도 알겠죠 그리고 아이고 잘못 눌렀네 자 이렇게 하면 바깥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럼 좀 헷갈려요 작업하기가 그래서 이것도 켜 놓는 게 좋고요 자 요소 사이즈 입력이라고 돼 있죠 자이 요소 사이즈 입력은 클릭을 딱해 보지 알아요 클릭 딱 하면 얘가 요소 잖아요 뭔가 클릭하면 그게 요소거든요 그 요소에 크기를 넣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요런 게 나옵니다 물론 이거를 사이즈 조절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모서리를 잡고 비율 유지하면서 이렇게 당기면 비율이 유지되거든요 근데 모서리 안 잡고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찌그러질 수도 있어요 컨트롤 Z 누르면 다시 원복됩니다 자 이렇게 할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직접 수치를 넣어서 뭔가를 해야겠다 뭐 20도 돌리기 뭐 이런 걸 해야겠다 라고 하면 요런 기능을 쓰겠다 인데 있는 게더 편해요 굳이 안 쓰지만 그러니까 요런 이런 거 이런들은 끄지 말라는 겁니다. 어쩔 때 쓰니까요. 자, 그리고 페이지 번호. 자, 페이지 번호 사용하기를 누르면 자, PPT 용이거든요. 자, 여기 위쪽에 생성하느냐, 아래쪽에 생성하느냐. 자, 그거를 말하는 건데 표지는 건너뛸 수도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시작 번호는 뭐 표지를 건너뛰면 다음 페이지부터 나올 거니까 2라고 만약에 했다. 시작 번호를. 그러면 이제 다음번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를 한다 그럼 여기 숫자가 보이시죠 여기 숫자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컬러 라든지 글자 서체라든지 일일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거 기능들은 뭐 책을 만들거나 파워포인트 작업 ppt 작업 할 때는 필요하겠죠 자, 요거 끄면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페이지 번호는 제일 마지막에 입력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 자동 저장 이거는 무조건 켜놔야 됩니다 자, 자동 저장을 꺼놓으면 여러분들이 매번 얘를 눌러야 돼요 혹은 파일 메뉴에 가서 매번 저장을 눌러야 됩니다 근데 자동 저장이 원래부터 얘가 디폴트로 켜져 있거든요 얘를 끄지 말라는 겁니다 어. 단축키도 없죠 실수로 실수로 여러분들이 끄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단축키도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 저장 번호는 자동 저장 기능은 그냥 그대로 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옆으로 넘어가면 사이즈 바꿀 수 있는 게또 있죠 처음에 우리가 얘를 프레젠테이션으로 꺼냈는데 사이즈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억지로 얘를 바꾸겠다 그럼 누르면 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얘를 여기 채울 거냐 귀찮으니까 얘 버릴게요 자 가득 채울 거냐 맞출 거냐 원본 크기를 할 거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뭐 그런 기능입니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얘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이런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뭐 이거 잘안 써요. 자그 다음에 요 기능은 좀잘 쓰는 기능인데 잘 알아두세요. 되돌리기 기능입니다. 내가 뭔가 실수를 했다면 컨트롤 Z 누르면 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리두 언두 리두 기능이거든요. 얘는 단축키를 먹어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Z 누르면 뒤로 가고요. 요거 누르면 뭐 편집 모드, 피드백 모드 보기 모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기 모드. 편집 기능이 아예 옆에 사라져버렸죠. 그렇죠? 보는 것전까 얘는 피드백 모드라고 해서 댓글 다는 기능이에요. 클릭하시고. 뭐 이런거죠. 누가. 이게 공, 문서를 공유할 수 있거든요. 공유가 되면 이렇게 다 클릭하고 뭐 이런식으로 하겠죠. 피드백 입력. 글자 서체 다른걸로 수정.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누가 여기다 달았다. 공유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탁 클릭하면,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고쳤습니다. 만약에 이걸 진짜로 고쳤다. 그러면, 요거를 실제 작업한 사람은 편집 모드를 쓰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글자를 고쳤으면, 이 글자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꿨다. 그럼, 다시, 이제, 피드백 모드 들어가서, 자, 답글 쓰기.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기분을 나타냈는데, 점점점점점. 바꾸기 싫은데 바꿨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또 이렇게 바꿨습니다. 라고 내 그러면 이제 피드백. 이제 여기에, 이거 해결됐으니까, 자, 뭐, 그 정도면 봐주겠, 어 체크. 하면 이제 해결. 그러면 없어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 하는 용도가 여기 있는데, 혼자서 작업할 때는 이게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죠? 모르셔도 상관 없습니다. 여기 보기 모드는 사실 이거죠. 회의실에 딱 모여가지고 다 둘러앉아가지고 한명 이제 인민재판하는거 있잖아요. 공개 처형하는 자리에서 요거 모여서 쓰는거고 피드백 모드는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서 서로 딴지 걸어주는 기능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수정하는 기능 요렇게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혼자 작업하시는 분들은 아무 의미 없는 기능이에요. 자, 디스켓 모양 저장 기능이고요 자, 여기 보면 공유하는 버튼인데 얘를 눌러주시면 디자인 문서 공개라고 돼 있거든요 요렇게 누르시면 요게 공개가 돼요 복사 버튼 누르시면 이게 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V 에서 다른 데다가 요거를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페이지를 여러 페이지를 만약에 만들었다면 상하 스크롤 이나 뭐 좌우 스크롤 같은 것도 만들 수있고요그 다음 에 페이지에 링크를 먹일 수도 있거든요 링크 먹이면 그거 누르면 넘어가게끔 뭐 이런 것들도 할수 있다고 하는데 뭐 보통 상하나 좌우를 쓰겠죠. 상세 옵션 들어가면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자 원본 문서를 누군가가 공유를 받은 사람이 복제를 할수 있느냐, 그 다음에 뭐 이런 공유 버튼을 또 누를 수 있느냐, 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는돈 내면 다 허용이 돼요. 근데 무료 기능을 썼을 때는 이거를 끌수 있는 기능이 아예 없습니다. 저는 이걸 안 쓰겠다면 끌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기능이 제한될 거예요. 돈을 안 내서. 자그 다음에 사용자 초대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다른 분들이 얘를 쓰고 있다 그러면 검색을 통해 가지고 링크로 딱 해주시면 그 사람한테 그 사람도 요 페이지를 보거나 공동으로 수 작업으로 공동으로 서로 고치거나 하는 작업들도 여기 공유 기능으로 할수있고요 제가 이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좀 신박한 기능을 하나 써봤거든요 어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그런 기능도 제가 책에 예제로 넣어놨습니다. 그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보면 프로필 링크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 프로필 링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내 홈페이지를 이제 만들어 넣는 방법 같은 것도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이 결과물이 이제 끝났다, 그러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요. 자, 웹용은 JPG 파일로 저장도 가능하고요. PNG 파일. PNG 파일은 투명 배경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투명 배경으로 저장한다는 말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는 안되고 요런 거만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뭐 이런 요소를 하나 꺼내서 썼다 요렇게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넣어 볼까요 자 이렇게 만약에 했다 그러면 다운로드 png 투명한 배경 하죠 그럼 지금 이 배경에 배경을 넣은 것도 아니고 배경 색깔을 넣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배경 사진을 깔지도 않았잖아요 예, 뒤가 텅텅 비어 있는 상태죠 그 위에 얘랑 얘가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경우에 png로 저장을 하면 여기 가장자리가 눕기 있다는 상태로 투명하게 저장되는 기능이 이 png 파일만 할수 있는 기능이고요이 상태에서 만약에 jpg 를 하게 되면 여기가 그냥 흰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지금 두 페이지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한페이지더 추가를 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1페이지만 안 받겠다 뭐다 받겠다 2페이지만 받겠다 요런 기능도 지원을 해요 그리고 1페이지 하고 2페이지를 서로 세로로 붙여 버린다 요거는 평소 때는 안 쓰지만 쇼핑몰 만들 때는 쓰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장으로 붙이는 기능 같은 것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면 pdf 파일 이 있죠 자 pdf 파일인데 요거는 웹용으로 출발한 문서라서 이 pdf가 화질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웹용에요 얘는. 자, 그리고 뭐 이런 페이지를 이렇게 pdf 파일로 안에 낱장이 아니죠. pdf는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게 저장을 하는 거고. png나 jp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페이지를 동시에 받으면 압축해서 zip 파일로 주거든요. 그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어야지 두 장의 이미지로 분리되어 있어요. 요거 두 개는. pdf 는 각각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 파일 안에 슬라이드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는게 좀 다른 점입니다 ppt 는말 그대로 ppt 파일로 저장을 해주는데 뭐 텍스트 편집 기능도 제공을 하고 통 이미지 그냥 이미지 통 이미지는 크게 의미 없어요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할수 있는데 아직까지 ppt 는 베타 기능 입니다 서체가 바뀌어 버리거나 완벽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아서 pdf 로 쓰는 거지 ppt 로는 거의 쓰지 않는다 아직까지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거예요자 그리고 저작권 부분은 한번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ppt 다운로드 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자 그래서 보통 얘는 이제 디자인을 jpg 로 하거나 png 로 하니까 제가 png 로 하고 투명 배경을 해 놓은 상태에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두개를 다 받겠습니다 자 빠른 다운로드 고해상도 이왕이면 고생, 고해상도가 좋아 요 둘다 속도는 어차피 빠릅니다 자 요런식으로 해서 저장이 끝났죠 그럼 이렇게 압축돼서 저장이 되거든요 자 얘를 압축을 풀고 열어보면 자 이렇게 첫번째 장 두번째 장이 폴더에 이렇게 들려 있어요 자, 첫번째 장은 투명한 영역이 없었죠 그래서 요렇게 저장이 하나 됐구요 두번째는 열어보면 제가 png 파일로 아까 저장 했잖아요 그래서 투명해요 근데 여기 보는 프로그램, 뷰어 프로그램에서 흰색을 채워버렸을 뿐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뒤에가 지금 투명하죠? PNG 파일 투명 처리가 지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하거나 PDF PPT 파일로 저장을 할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쇄용으로 만약에 만들었으면 좀 고해상도로 여러분들이 인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웹용으로 만들었지만 인쇄용으로 뽑을 수도 있어요. 고해상도로 300dpi급으로 출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일단 문제는요. 미리 캔버스에서 있는 이미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직접 업로드한 이미지도 그렇고 해상도가 너무 낮으면 인쇄할 때 깨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웹용 저장과 다른 점은 웹용은 배경을 투명하게 저장하는 기능이 별도로 있고 한장으로 합치는 기능이 있고 인쇄용은 그런건 없다. 그냥 낮장으로 다 저장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거 읽어보시고요. 자, 동영상 파일은 그냥 아직까지 다 베타 기능이긴 한데, 웅짤로 만들거나, 그 다음에 mp4로 만들거나, 페이지는 이렇게 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한 장당, 지금 재생시간이 9초 나오잖아요. 그죠? 한 장당 4.5초 정도에서 마치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 동영상 만들듯이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이 미리 캔버스는 소스를 동영상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라도 다 동영상을 만들 수 있게끔 해줘요 음, 아직까지 베타 기능이라서 gif 파일은 최대 1페이지만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2페이지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는 라 거겠죠 어 gif 파일을 동영상을 넣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 같은 거 넣어서 만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스타일이 다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삽입하는 요소 중에 어, N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는 움직이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만약에 여서 넣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했다고 치면 요런 움직임까지 다 저장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저장하는 방법이었고요 자그 다음에 파일에서 여기 보면 슬라이드 쇼가 있었죠 여기도 슬라이드 쇼가 있어요 누르면 지금 작업한 게 이렇게 첫 페이지 두 페이지 첫 페이지 두 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동영상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동영상도 뒤에 보면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여기 동영상 물결 같은 것도. 동영상 넣어서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슬라이드 쇼 기능이고 그 다음 여기는 뭐 슬라이드 쇼 보기 다운로드 버튼 여기도 있었고 공유하기 기능 여기도 있었고 인쇄물 제작하기는 인쇄물이면 여기에 이제 슬라이드 대신에 뜨는 거고요 전문가한테 이 디자인을 이야기 쓸데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를 템플릿으로 만드는 기능 뭐 그렇게 쓸데없는 쓸 자료고요 쓸데없는 케이스죠 그 다음에 삽입 이건 html 코드를 넣을 수 있다 뭐 미리 캔버스 만든 디자인을 이제 코드로 웹사이트에 넣을수있다 이렇게 코드 생성하면 요렇게 해서 복사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가 두 페이지를 만들었잖아요 얘, 얘랑 얘가 html 문서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 변환이 된 상태에서 이걸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집어넣으면 됩니다.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는 이런 거 지원을 일부 해요. 일부. 일부 하기도 하고 뭐 블로그 같은 데서도 HTML 코드를 일부 지원하니까 한번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럼 여기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여기 소스 코드에 나와있지만 전부 다 이제 미리 캔버스에 링크로 다 존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베타 기능들은 언젠가는 구현이 되는데 뭐 이런거 다 아직까지 베타 거든요 베타 배타 기능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저도 책이 점점 두꺼워지니까 모든 예제를 다 넣지는 못했는데 제가 동영상 강의로 예제를 계속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제 그걸 책을 구매한 사람들만 계속 볼수 있게 제가 이런 기능들을 계속 이용을 해서 샘플을 만들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 미리 캔버스의 매뉴얼적인 측면에서 여기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화면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설명 어쨌든 여기에 있는 설명은 지금 다 드렸어요. 자 이제부터는 무슨 설명을 할 거냐면 제일 중요한, 디자인할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여기 세로 메뉴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세로 메뉴바에 대한 기능들을 하나하나 하나씩 이제 따로 동영상 강의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